근데 사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어? 내가 틀린 건가? 잘하는 건가? 이거조차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장들이 님 이거조차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장님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그래서 내가 될 사람 안될 사람 본다는 거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기존의 구독자들님들 해줬었던 거또 제가 몇번 돌려봤지만 오늘 아침에도 또한번더 보고 왔어요 근데 대표님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알려는 주고 할수 있지만 어쨌든 실행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해야 되고 본인이 깨달아야지 그걸 계속 바꿔 갈수 있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분들은 사실은 뭐 본인이 뭐여권상안 맞았던지 아니면 뭐 내가 생각한던거달라던지 어쨌든 그분들은 못했던 걸로 지금 결론이 났던 거고 그러니까 보면서도 저도 사실은 아예. 모텔 부분은 아니에요. 그분들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만 해도 안 좋은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거고 바꾸고 싶었지만 못 바꾼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최소한 나는 그거예요. 못 바꾸는 상황이 되더라도 생각은 해야 되고 그리고 노력하면 안될건 없어요. 제가 경험상 내 인력으로 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어느 정도는 그런 것도 의지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참... 잡아주는 사람이 사실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내가 이제 멘토가 없이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같다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누가 멘토를 해주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 거고 환 나가시는 분은 전주창업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장님들이 많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고 장사를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거의 다 실패를 많이 하시고 저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제 나름대로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나는 거기 좀해둔것 바탕으로 좀 하면 열심히 잘 하면 되겠지. 했는데, 사실은 뭐, 항상 뭐, 말씀하시듯이, 특히 음식장사 먹는 거는 모든 게다잘 맞아야 되는 거를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만만으로, 아니면 가격이 싸다든지, 장소만 좋다든지, 요런 걸로만은, 소위 말하는, 그냥 먹고는 할수 있을 지 몰라도, 장사가 잘 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많이 느꼈거든요. 아니, 또 그게 있어요. 정말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본인이 내가 이제 알려주고 했을 때 의지만 있으면은 같이 내가 또 도와주고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지금 처지만 생각해요. 그렇죠. 말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 그죠. 어, 아, 나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안 돼. 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돈 중요하지 않아요. 바꾸는데. 의지만 있으면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는데 그 의지가 없다는 거지. 내 말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똑같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다 쓰면서 그러니까 저 뿐만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표님 한테처럼 나는 살릴 수 있는 거 최대한 살리고 최소한의 걸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시지만 아마 그렇게 하시면 말할 거예요 저 아,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되는 거야 라고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럴까요? 저, 저,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유튜브 1년 넘게 이제 처음에 하시는 것부터 보고 제가 유럽고차도 옛날에 가봤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사실 저번 달에도 왔었고 보면서 아이 사람은 진짜 말만 하는 건 아니구나 보여주는 게 있구나라고 사실은 제일 신뢰감을 느꼈던 게 사실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메일 보냈다가 고민 정말 많이 했어 다시 메일을좀 보내서 문의드려도 괜찮을까? 내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얘기해줬을 때 내가 정말 바꿀 준비가 말 그대로 정말 아 여기 폐업하고 나갈 준비까지 해라 라고 하면은 내가 그것까지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을 않으면 못 가겠다 아까 우리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대표님은 구독자들이 봤을 때 그만큼 돈이 있고 그만큼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돈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도 처음부터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똑같은 위치에서 같이 출발한 거예요. 항상. 그거를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실천하고 이 차이가 큰 거죠. 그죠? 근데 아마 표면적으로만볼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그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인생을 잘안 보더라고요 지금 현재가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안 되고 있는지 이것만 보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지 사실은 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궁금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것만 보고 아난저사람잘 되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것도 거기서 또 답이 있어요 성공하신 분들은 이 사람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이걸 보거든요 예,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성장했을까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성공해 있는 걸 보면은 성공할 사람이 아니죠.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현실이 힘들수록 그 과정은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결과물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만할까지 가는 과정이 길고 힘, 힘들다고 하면 사실은 아마 대부분의 사장님이 마찬가지일거야 대표님이 아무리 좋은걸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중간중간 뭐 도와주고 해도 과정이 멀어서뭐일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아마 도전조차 못할 거야 아마 할생각을 못할 거예요 아마 나 1년씩 걸린다고? 2년씩 걸린다고? 내가 당장에 내가 당장에 월세 내기도 힘든데 몇 년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못할 거고 대부분이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저걸 말을 들어도 내가 저거대로 따라갈 수 없다 라고 보통 해서 그냥 아예 포기를 한다든지 얘기를 해줘도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좀 흘려버린다든지 사실 저도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노력하면서 하다가 매출에 특별한 추위가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3월 정도부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매출이 곤두박질치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로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계속 물어봤거든요, 내가 나한테. 그거부터 그냥 내가 알려 줬는데 또뭐 이걸로 핑계 대서 안 하고 저걸로 핑계 대서 안 하고 그럴 바에는 어차피 가서 대표님이 나 도와준다고 뭐 시간 내고 뭐하고 해줬는데 굳이 내가 안할 거면 내가 저 사람한테 나중에라도 정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안 해놓고서는 뭘 도움을 또 받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고민 계속하고 계속하고 하다가 아 그래 이제는 내가 정말로 알려주면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수 있다 그러면 은 정말 그거는 해야겠다 그 생각이 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올라왔던 그 갈비찜 하신 사장님 보면서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아. 내가 계속 가면 나도 저렇게 될수 있겠구나 유혹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고사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어찌보면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또 감사하게도 와라 괜찮다 얘기해 주겠다 해서 사실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온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직 저희 어머니는 모르세요 저희 어머니가 특히나 이제 뭐 누구 말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저도 그랬다 보니까 여태까지 하다 보면서 뭐 별로 터치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같이 하셨는데 또 대신에 또 변화를 주는 것도 저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해라. 뭐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하냐. 기존의 손님들, 기존 고객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온 거였는데 왜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하냐. 그니까그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겠죠. 어떻게 매번 계속 바꾸고 조금 자리 잡히려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는 건 저도 있고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대표님이 얘기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도 말씀드려야죠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봤을 때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뭐 돈을 많이 번다 이건 다 남은 문제고 살아남을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저도 어머니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제가 고민을 하고 얘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었 사실 그래서 대표님한테 제가 찾아와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그 다음에 대희어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한번 가보자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하고 뭐 대표님 해주시는 거대로뭐 완벽하게 똑같이 라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바꿀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가족이랑 장사한다는 라게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분명히 사장은 안 돼, 사공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뭐 하나 바꾸는 것도 분명히 또 이런 트러블이 생기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싸워야 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또안 되면 원망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힘들어서 왜 말씀하셨네, 가족끼리 장사하는 거 아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시네 지금 예, <웃음> 네, 네, 뭐,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시네 <웃음> 저, 저도 뭐, 이거저거 하다가, 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이랑 장사를 하고, 뭐, 정말로 아예 상권이 없는 시골에서도 장사를 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조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워낙 오래 하셨고, 뭐, 그래서 뭐, 많이 느끼셨겠지만, 요즘에 정말로 그런 생각한 번씩 들더라고요. 11년째 장사하면서, 요 근래 이제 워낙에 힘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 내가 장사를 했던 게 맞은 걸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한번 하게 하더라고요아 처음 느껴봤어요 손님이 싫어진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아, 왜 손님이 싫지?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요 근래 처음 느껴봤어요 아 손, 정말 손님이 싫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아 이거는 이 정도면 나도 위험하다 사실 제일 많이 느꼈던 것같아 손님이 싫어진다는 거야. 제가 장사를 나는 못할것 같으니까 더 이게 심해지면 지금 빨리 못 고치면 진짜로 다 접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내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고 지금 장사하시는 곳이 어디죠? 네. 지금 자양동인데요 그러니까 자양동? 골, 골목 상권이에요 그냥 뭐 골목 먹자도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골목 안에 식당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바로 있어서 저는 그런 것도 고민을 했었어요 아 시장이 바로 있고 차가 계속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여기서 하면은 그래도 차도 많이 다니고 시장 시장도 갈 앞에 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고 하니까 여기 하면 좋겠다 괜찮겠다 나쁘지 않겠다 라고 사실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면서 느낀 거죠 아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게 아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거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은 건이 동네에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거나 말 그대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려고 온 손님이었다는 라걸 사실은 장사를 한 6개월 정도 하면서부터 많이 느꼈죠 아 이거는 이 사람들 내가 손님을 다끌어올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상권도 한 봐야 되고 운영을 네. 어떻게 하시는지도 한번 네. 봐야되고 네. 보기도 네. 어떻게 하시는지 네. 날 잡아서 네. 네. 네. 제가 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가서 부분 네. 네. 네. 네. 부분적으로 네. 다시 한번 판단 한번 해보자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음. 이런 얘기가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대표님이야 뭐다 겪으셨던 일이겠지만 어디 가서 나 힘들어, 나 장사 안 돼, 나 망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사실 꺼내는 게 사실은 친구한테도 꺼내기가 좀 그만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 특히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우 장사니까 좋겠다 편하게 하고 뭐 돈도 잘벌것 같고 이런 얘기 막 하면서 하다 보면서 아나 힘들어 이런 얘기를 참 꺼내는 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표면적으로 사장이니까 좋겠지 내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내가 사장이니까 야 견사하게 해서 아 내가 사장이야 이 마인드는 아직 30대라서요 <웃음> <웃음> 저는 이제 근데 그런 마인드는 사실 초반에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서울 와서 힘들고 이제 손님 만하는뭐 직원 없이 일을 하면서 느꼈죠. 지금은 그냥 친구들 와도 다 설거지 하고 있고 저는 손님들이 그 그래요. 이제 예전에 알바 말할 때는 어, 사장님이 뭐 이렇게 하더니 왜 지금 은 소빈도 다 하시고 보기도 보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뭐다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뭐 그냥 농담만 하죠. 뭐 요즘에는 뭐 사장이 다할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시는데 간혹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오 아니 이렇게다 하면 어 손님한테 서비스도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 사실 간혹 있죠 저도 그러면은 죄송하죠 제가 조금 잘 돼서 사람을 좀 써서 조금 서비스의 질을 더 올려드려야 맞는 건데 현 상황의 여건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신 손님들한테 죄송할 때가 좀 많이 있죠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한번 판단을 해 봐야지 어, 일단은 얘기 듣고로 내가 확인을 했으니까 어, 의지력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을 가서 네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장사 다시 할수 있어요 그 얘기가 제일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할수 있을까 지금은 스스로가 한번 느껴봐요 많은 걸 배우고 있고 많은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근데 실천이에요 네그죠 제일 마지막 아,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안 하면 의미 없는 아, 거니까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했을 때는 실천이죠 이제 마지막 그건 남은 거 같아요, 사실은. 그거 결정 못 했으면 아마 저도 못 왔을 거예요. 어차피 안할 거라면, 어차피 안할 거라면 굳이 와도 안 되는 거고. 가게 평수는 한몇평 정도 돼요? 저희가 구조가 조금 애매해서 이제 계약상 나와 있는 평수는 한 30평 으로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홀이 따로 있고 이 주방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주방이 바로 붙어 있어야 일하기 편하고 동선도좀 편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평수 대비 사실은 효율성이 좀 평수는 평수는 많이 떨어지죠 그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하기가 쉽지 않다, 힘들다 사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서 지금 그것도 고민이 많죠 물론 지금 자체야 뭐 아주 바쁜 날은 흔치 않으니까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뭐 대표님 해주신 대로 이제 좀뭐 장사가 나아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라는 동선도. 그 낮에는 어때요? 저희가 낮에 처음엔 해봤었어요 한두달 정도 해봤는데 그 라인 자체가 사실 점심 장사 하시는 분이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뭐 있어도 제가 한 번씩 일찍 나가서 돌아보면. 뭐 거의 뭐 놀고 있는 하던 분들도 점심 장사는 안 되겠다 여기는 뭐 저녁 장사나 해야지 하다 보니까 뭐 거의 조금 낮에는 장사하시는 분들 거의 없는 느낌으로 이렇게 변했죠 주위에 잘하는 집이 하나 있나요? 잘하는 집이요 유명한 집이나 아니면 잘하는 집 음, 그런 집은 없나요? 예, 딱 특별히 아이집 정말 유명해서 아이집 정말 사람 많아 이런 집은 딱히 잘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장사 되는 집들 몇 군데 정도는 있는데 뭐줄 서서 먹는다든지 아, 이런 집은 근처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이제 큰 상권이 이제 건대입구라는 상권이 따로 좀 있고 그 다음에 역 주변에 구역 상권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쪽에는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저희는 마땅히 그런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바쁜 날, 장사 잘 되는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면 오히려 어, 이 동네 에 손님 많은 집이 있네라고 할 음... 정도로 그렇게 방문하신 분들 계세요. 아, 이 동네에도 이런 집이 있구나. 어, 사실은 장사 잘 되는 집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서 네, 네. 한 번, 가게에서 뵙죠. 알겠습니다. 네. 저야 뭐, 대표님 와주신다고 네. 하면, 뭐 언제든 시간 맞춰서. 음, 가게에 가서 네. 직접 봐야지 알수 있으니까.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